오늘 아침은 떡을 먹을까요? 네. 잘 잤어요. 네. 좋뭐 만들 거야? 책. 책? 나구워거 자, 떡 먹을까? 네. 음. 아빠가 오늘 어디 가있지 한번 찾아볼게. 파죽 할머니가 호랑이 와 알아요? 응. 좋아해요? 아빠차 타고 가야지? 기차 안 타고? 기차, 기차 타고 가서 파죽 할머니 구경하자. 응. 좋아. 바... 자 그럼 예약을 해놓고 와 똑같아. 엄마가 이거 보여줬어. 음, 피다. 야호! 야호도 할 줄는구나.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이이이 어디 갔어? 힘들어? 힘들어? 빨리 가자. 어들어나꾸힘들어 음. 이쪽 탈 거야. 어요 좋아요? 조심했어? 캣코드 다르지? 캣코드 아 <목소리도> ọ 어딘가요, 서은 씨? 안상 중앙 영어 처음은 해. 와, NC 백화점이 저기 있네요. 저기 있어. 망했어. 천천히 가봅시다. 서은아, 조금 있다가 아빠가 아빠가 조금 힘들면 서은이가 조금 걸을 수 있지? 조금 있다가 좀걷자 알았지? 지금은 안고 가고. 어, 팔이 아파. 힘들다야. 와와와와와 와. 한 블러버 한 블러. 배고파 배고파. 전 살아있니? 아빠가 팔이 팔이 끊어질 것 같은데. 무거면 힘을 쪽 뺐네. 쪽 빼니까 더 무겁다 야. 힘들어. 아 인시가 올라왔어요. 왔다 왔어요. 노동인데 노동. 노동이 아니라 노동이겠어. 아 소국장. 이단 들어가볼게요 에스컬레이터도 서환이가 타야지 이제. 에스컬레이터는 서환이가 타야지 모자 벗을까? 이걸 찍은 이유는 무엇입니까요? 왜 그게 좋았죠? 시크릿 주주입니까? 시크릿 주주인가요? 시크릿 주주 안됩니다 시크릿 시크즈 좋아? 아빠가 들고 갈 자신이 없는데? 시크릿 주주 좋은데 아빠도 좋은데 근데 우산을 얼마쯤 해요? 19,000원, 이만 0 0 0원요 아빠가 다음에 차를 가져오면 생각해보자 컵은 1 1 살이고 이고 뭐? 컵이고 뭐? 컵은 게이고 뭐? 야은라러살만고 뭐? 얘덜지 예, 응. 손으로 하지 말고 이게 찐득찐득해 아빠 잘라줄 테니까 포크로 먹자 뜨거워? 괜찮아? 엄마가 먹으라고 할지는 잘 모르겠어 먹어야 살지 그치? 반지 어때? 맛있어 맛있어? 먹을까? 큰거 먹을 거잖아큰 거지? 가세요 앞으로 쭉쭉쪽쪽쪽 오른쪽 그렇지 우리는 리틀스아터에 왔습니다 카 쪽, 해본가우랑 여기 있죠 <웃음> 어 귀엽게 생겼다 우와. <놀라> 서하나, 와 서원아 이리와 서한이가 봤잖아. 또볼 거야? 다음에 턱중할머니또 보러 올까? 오늘은 끝났대. 여기서 안 한대. 끝나서 되게 사람들도 다 가자. 그치 아쉬워? 아쉬워? 음. 기분이 어때요? 배고파 응. 다 왔냐고? 지금 저기 막 올라가면 돼 응. 아유 재밌는 거 보니까 역효과가 나네 응. 맘마 먹으러 가자 아빠는 배고픈데? 김치 안 할거야? 여기 가면은 아빠 먹지마 왜? 아빠 가 먹지마? 왜그랬어? 울어 울어 울어, 울어. 괜산을때까지 울어 이제 그쳐 울수있어 울수있고 <웃음> 마음이 아프지? 천이 한번 아빠한테 천천히 한번 얘기해 봐. 뭐가 좀 슬퍼 많이? 이쪽도. 무릎을 좀 고쳐볼까? 뭐가 제일 서운펐어산쪽 응. 할머니 못 봐서 서서해? 또 만나고 싶어? 그것 때문에 너무? 아빠가 집에서도 동화책도 입어줘네 집에 가서 사정을한 마리 동화책도 입어보자 응? 그리고 다음에 또 동양하러 오시면 또 만나면 되지 아빠가 어, 만나게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해줘서 아빠도 너무 안타까워 서언이가 너무 재밌게 봤구나 어 어떡하지 계단 내려가자고. 그러면 우리 저 에스컬레이터 조금 타볼까? 계단. 이거 더 만지고 싶어? 선 아빠 여기 앉아 있을게. 조금 놀다가 이쪽으로 아빠 여기 앞에 있을게. 아빠 잘 먹어야지, 아빠가 집에 가서 스프락 묻어주지. 숟에까지 진짜 묻혔지, 아침에. 사마리아, 어 그냥 누워있어요? 먹을래요? 말래요? 안먹을까 어, 아, 배불러 벌써 셋이다 라마마라 전 잘한다 <목소리> 지금이 몇시지? 3시 반마가 8시에 나갔거든요? 오늘은 몇시간을 놀았네요 한번어딘지 <목소리> 여기 좀서 있으면 되겠다 손이 무거워 손이 잠깐 내려가 있어도 될까? 서있어도 돼? 안돼? 아.. 쉽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